어느 정도까지 올랐습니까? 네원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3원 90전 뛰면서 1339원 80전의 장을 마쳤습니다. 한때 1340원도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원 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의지가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. 지난 주말 미 연준 인사들이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추가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연 3.7%에서 3.6억 퍼센트로 0.05%포인트 이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 추가 약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. 네, 자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우리 기업들, 특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? 네, 특히 환율에 민감한 항공과 철강업계와 원자재를 단기로 계약해 들여오는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